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폴가이즈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호호호 사실 시즌1도 얼마 안했어요 못했는데 정확히는 제가 좀끈물리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시즌2는 1등을 목표로 가볼까요 가자 가자 가자 아 키키키 키, 키, 키, 키 까먹었어 키 까먹었어 밀지마 밀지마 그냥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남들 예스 할때 도해 아이차 예스 예스 여, 여, 여기가 또 고비거든요? 여기 잘넘어가오 나이스 생각보다 한번기다한점포 기다리고 다이빙 이게 마음이 급하면 안돼 마음이 급하면 안돼 아이거 급해 급해 급해 빨리 가 빨리 가아 그거 그거잖아 기다리지마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다이빙하면 안되는데 이거 한번더 점프해야 되거 <웃음> 밀지마 진짜 개같은 거 이게 진짜 내 마음대로 잘 안되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거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되게 바보같이 라 이렇게 점프하면 안되더라고 <웃음> 깔끔하게 빨리 떨어지는게 낫겠다 이대로만 가도 30명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오나쁘잖아오씨 대박 대박 좋고 좋고 좋고 좋고 좋고 좋고 훌륭하고 슬슬 들어갑시다 불안하니까 아아 아 이거 괜찮지 아 근데 이거 좀 내가 이거 통과해본 기억이 없는데 넘어올 수 있나 못넘어오게 얘들아 잘하자 유니콘 도 s a 자 야, 지켜본다 예우리들려우리들려우리들려야도우우리들려우리들 우리도 우 우리도 등 우리도 우야 빨간만 이겨 리도 우리도 이리도우해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해 우리도 방해 우리도 도 우리도 우얘도우 막아 우리도 우 막아. 그냥 위로 올려 리도 우리도 우 작전 성공 작전이 딱 따로 맞았죠? 어차피 둘팀 올라가 어? 한 팀만 못 가게 하 a m What's up, you two team? What's up, you two 바로 그냥 바로 a t s up, you two t e 그냥 What's u 차오지마 차 w 지 team? w h a 안되지 p you t w 바로 내놔 바로 내놔야지 바로 내놔야지 아 이거 e a 해 w h 하고 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어? 응? 야야야, 야. 야 입으로, 내 입으로 들어. 아, 아, 딱 삼킬 수 있었는데 딱딱 맛있게. 아, 돼, 돼.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오, 야야야,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어, 안돼. 아. 안돼. 음, 좋았고, 좋았고, 음, 응, 응. 갖고 있어, 갖고 있고, 갖고 있고. 제발, 제발, 제발. 아, 하. 아, 진짜. 개같다, 이거. <웃음> 어, 우리 캔 쌍둥이다. 살아남자, 우리. 모이지마모이지마 저거 타락시켜, 저거 탈락시켜 오, 내탈락할 위기. 아이씨. 됐어, 고. 다섯 번. 괜히 시비걸 고다니면야 밀치기는 없네 밀칠 수 있어 오 근데 벌써 3명이 떨어졌어요 4명? 어 이거 아닌데 어 6명? 고작 이거 해소 뉴비구만 이거. 뉴비존이구만 어 잠깐 나, 나, 나 뉴비? 나 뉴비? 나 뉴비? 레벨 이면어 뉴비지 아 이놈의 소용돌이 그냥 1라운드는 그냥 소용돌이 아니면 저 시소 아니면 소용돌이 아니면 시소 아니면 시소 아니면 소용돌이야 그냥 히정! 내가 시소랑 소용돌이를 안 좋아하는 게내 실력이 모자라서 도 분명 있겠지만 어느 정도 타인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래 근데 왜 이거 1라운드인데 서른아홉 명밖에 없냐고 아니 뭐뭐왜 반갈죽 다고 거야? 스무명 어디 갔어 스물한명 여기 까지 잘 온다고 어 나는 2비방정이네 나는 2비방정이야 아 서른 아9명 있는게 아니고 서른 아9명이 통과한다는 거구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이고 지금 많이 없고 내가 맨날 저것 때문에 여기로 가고 여기서 한번 돌아오는 거 통과하고 이렇게 다이빙 그리고 다이빙하면 안되는데 그냥 대충 운도로 통과해주고 이렇게 가시고 여기서 다이빙 여기서 대충 통과하고, 여기서 사람들한테 밀리면서 다이밍하고 점프 바로 한번 해주고, 여기서 딱르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잡지마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 가라 내 거다. 야, 가라 르 내거라고 너네 못한다 <웃음> 야 이렇게 되면 같이 죽어 <웃음> 밀어 밀어 밀어 미흐미흐 <웃음> 밀어, 밀어 밀어 못해 못해 못가 못가 하지마 이거 내가 nope. 어허 어딜 가 어디 어딜 디 점프하려고 어허 어허 친구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그냥 못 지나간다 그렇킹그킹그 야, 막아, 얘들아. 이 야, 내가 안 되면 너, 너도 안된다말인데 내가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밀어봐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인간이라면 일확천금의 꿈을 이뤄야지 <웃음> 인간이라면 그냥 <해야지>. 아니 피키라고도 <웃음> 그냥. 야 너는 다, 다 못했어 그냥 욕심부리다가 나도 마찬가지 지 <웃음> 하하 이번에도 그 1등은 힘든 것인가? 어 이거 좀 재밌겠다 나 이렇게 후반에서 단체전 해보고 싶었어요 뭐, 후반부에서 단체전이 안 나와가지고 뭐. 박쥐 그냥. 박, 아이고, 오저저 박쥐 그냥. 쟤 파랑이야. 뭐뜨이야 뭐야? 저, 저, 저, 초콜릿은 예고키퍼 골키퍼. 꼴룸은꼴키타 어? 망치 망치. 망치 망치. 예 우리 요가들 요 오리노 구리야라파덕 정신 차려. 어디 갔어? 나부터 정신 차려야겠다. 누가 자꾸 날 밀어? <웃음> 야, 야한 골만 더 자, 그럼 이길 거다. 그렇지 누구야? 돌아왔다, 잘했어. 너냐? 그래, 이겼구나. 그런 그렇 야, 좋아. 내가 봤어, 이거 이겼다. 야, 한 골만 더 넣으면 그냥 이겨. 안정권, 안정권, 안정권, 안정권. 잠시 후. 안돼, 안돼, 안돼, 야, 돼, 돼 야, 에이, 마모사, 그 마법사, 그 마법사 뭐 하냐, 그냥. 아, 저 마법사, 저, 저 고문관이면서. 그렇지, 어, 그렇지. 오 아슬아슬 표정 가지 성공 아 진짜 진짜 이기고 싶다 아, 나한 번만 한 번만 일등하자 오케이 집중 하! 딱 집중해 가자 딱, 딱. 남들 안 가르르 돌다 야 지금 지쳐지는 거야 저저 하지 마 공유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당신 제일 아닙니다 보게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쁘잖아 그래도 나름 어 그렇지 어, 공, 어 그렇지, 컷. 라이벌 컷. 내 옆에 있 라이벌 컷. 그렇지, 그냥 한명더 컷. 그렇지, 나쁘지 않지? 내 앞에 저닭저닭 저, 닭 잡아. 아, 개 같은 거. 야, 마법사 1등이나 설마? 아니지? 왜 아. <웃음> 그래, 우리 팀 트롤은 상대 팀 가면 잘하는 걸까? 제 게임의 법칙이다, 진짜.